거까지우 청강이네 이제 우후 청강 시작 우후 청강. 청강 남은 흥물 우후 청강 남은 흐물 걸남 시작 우후 청강 남은 흥물 여덟 번째 박 나, 나, 남은 흥을 남은 흥을 시작 남은 흥을 문놀라 갈매기 네 번째 박에서문놀라 문 갈매기 춘사는 무반 독상구 오 춘산은 무반, 독산구 어메 잘한 거 춘산은 무반, 독산구 춘산은 무반, 독산구 벌목 벌목 시작 벌목 정정됐쪼 우리 청정 떼 쪼구리 붙여서 벌목 청정 떼 쪼구리 벌목 청정 떼 쪼구리 그음자 알미 새가 우니 그음자 알미 새가 새가 우니 새. 세가운이 세가운이 그금자 하이미 금자 하이미 세가운이 세가운이 대천의비구소로이기대천의비구소로 자 늘었다 버섯 우주 차 늘었다 울고 가간 다까마귀 울고 간다까마귀통유 문전의 기두 가치, 착지 착지 가치, 가에에치 가치, 가, 치 가, 가, 가, 실 가, 가, 든다 가, 가, 가, 실 가, 가, 가, 다 가, 소이이 앵매기 m 대로못 t 이 h 구 앵매기 o c 로 o 처레 비후 소록이 i 처레 비후 소록이소록이소록이 Urumunda. u r u m 다 n 우 a u 다 u m u n d a u r u m u n d 독산구 군산은 무반독산구 벌목 정정 대쪼구리 벌목 정정 대쪼구리 금자 할미 새가 우니 금자 미 새가 우니가 아홉 번째 박이에요그 음자 알미 새가 우니 그 음자 알미 새가 우니 애 처내 비구소로이애처레비구소로이 어사 보중의 자. 들었다. 어, 사, 부, 중, 에, 자, 들었다. 울고, 가, 간, 다, 까, 마, 귀. 울고, 가, 간, 다, 까, 마, 귀. 정, 일, 문, 전, 에, 기, 들저 정, 일, 문, 전, 에, 깃들어 시장 시작 강의까지 가가 검실 달아둔다 가가 검실 달아둔다 가가 검실 달아둔다 가가 검실 달아둔다 소테기소리소이 소쿠 이는 가길 소테이기 쿠소이기 소쿠 소이소탱소이기 소쿠 소테이기 소쿠 소테이소탱이기 소쿠 소테이기 소쿠 소테이기 소쿠 이기 소쿠 소탱이기 소쿠 이기소소테이 소쿠 소로기, 수리로대천의 비후 소로기 소로기 소로기 수리로수리로대천의 비후 소로기 수리로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청강 남은 흠을 붙노라 갈매기 청강 남은 흠을 청강 시작 갈매기 네 번째 방에서 문 놀아 갈매기 춘사는 무반독상구 춘사는 무반독상구 무반 벌목정정떼저구리 벌목 정정떼쪼구리 정정떼쪼구리 벌목 정정떼쪼구리 벌목 정정떼쪼구리 정정 잘한다 금자할 미새가우니 금자할 미 여금자 할미 새가운 이 새가 아홉 번째 빵이 떨어져야 되시다 금자 할미 새가운 이 해천 내 비구 소록이 해천의 비구 소록이 어사 부중에 참. 들었다 어사 부중에 참들었다 울고 가간다 까마귀 울고 가간다 까마귀 정유분 전에 깃들어 장강의 h 치 n k hank, hank, hank, hank, hank, h a 여기가 아홉 번째 방에 k hank, hank, 지장강의 자, 자, 자, 지장강의 자, 자, 자, 지장강의 자, 자, 아까 감실 따라둔다 아까 자, 실따라 자, 다 자, 자, 이 앵매기 뚜리루 소 s 니 o c 앵매기 a 리루꾹 o 고 빼지 말고 소 e 이 y o 앵매기 r 리루소 So, tain 기 s 리 o c o 빼지 말고 d m 끊어줘 소 t so c o o 기 So, t 시 o so, s 소 so, so, so, so, so, so, s 소 소리 so, 소로 소리 소리소리 so, so, s 소리 o 소소리 o so, 소리 s 루 이제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것이 뭐였는가? 이제 명인명창. 명인명창. 응. 네. 명인명창. 다 배웠는가? 아니요.